5강입니다. 루가우니아 지역에서의 나머지 사역과 귀환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전반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웃음>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십사장 십구절로 이십팔절 신약성경 이백십이쪽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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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좋게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거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웃음>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루스트라, 그, 나머지 이 부분에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들의 그 이해 상관과 관련해가지고 무리들을 초인해 초인한다는 말은 아주 그 <웃음> 죄인이 자신의 처지를 범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초인이라는 말이 그 어려운 말이죠. 자신들의 범죄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웃음> 음, 선동해가지고 죽일 죽인 거죠. <웃음> 그래서 이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웃음> 그, 맞아 죽어서 밖에 또 내다 갖다 버, 버리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에, 바울의 주의를 둘러서 저들을, 저를 공격, 어, 저를 건져내죠. 뭐, 돌로 때릴 때는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저들이 뭐 그렇게 오래 바울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에,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마 디모데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디모데부터 3장 11절에 보면, 이 사건, 이 사건을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 디모델을 호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웃음> 어, 그러니까 아마 디모델도 여기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뭐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돌로 때릴 때는 어떻게 할수 없었고, 갖다 버리니까 이제 때려다가, 아, 다시, 그, <웃음> 어, 돌보고, 어, 이제, 살려, 어, 살아난 걸 서로 확인하고, 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제, 또, 바울은, 어,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복음 증거,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 일을, 어, 그 일이 항상 모든 일의 제일 앞에 있었던 거죠. 죽음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겪,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개의치 않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이 바울이 은혜가 없어서 두들겨 맡겨내버려 두셨겠, 두셨겠는가? 그건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키는 영광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이 이전에 또 스테반을, 그, 스테반이 죽을 때 돌, 그, 가편, 가편 투표를 했고, 죽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전 스테반 죽였던 것도 생각했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생각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할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치. 이, 이, 이 바울이라고 바나바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개인의 인생에 뭐 미래나 자기 보람이나 자기 꿈의 실현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예 필요 없다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자기 은사와 지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바울은 아무튼 주님이 살려주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죠. 교회를 위한 열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28절, 그, 뭐, 동, 뭐, 강도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뭐, 각종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늘 염려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더베에서 조금 내려가, 다소 쪽으로 조금, 어, 동쪽으로는 내려가가지고, 그, 그쪽으로 가면 한, 한, 사오백 k 로 돼요. 수리안디오까지. 아 그런데 이제 거꾸로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제, 루스트라이고니언, 뭐, 어, 또, 비시디안디오, 그, 이제, <웃음> 밤빌리아 지역, 이렇게. 이전에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버가 이런데, 이렇게 거쳐만 지나갔던데, 그런데도 다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라고 하는데서 이제 배를 타고, 어, 이제 다시 수리, 수리 안두역으로 올라오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철저히 아, 저들이 이제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의 복음 이후에 삶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에서 그 충만한 대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가면서 그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고 또그 이제 굳게 하면서 그 유대주의 또 헬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그리도를 따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 고난을 받 받아야 하는 거.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본인이 겪,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그, 그런 사실들을 일깨워서 이제 굳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도 교회 수장들을 세워가지고. 가,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 이제, <웃음> 어 그들이 그 지교회를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다시 순회하면서 한 일의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도록 했다. 이미 복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장성을 위하여 그들을 복음의 깊은 도리로 가르치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요동치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원받아서 형통하게 살다가 천상 간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이제.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내용,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돌아본 거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뭐 여린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굳세지 못하지요, 잘 흔들리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엄청 흔들립니다. 조그만, 친구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리고, 그냥, 아,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난리가 나죠, 이제. 이 인생이 다 꺼, 저기, 뭐, 다 꺼지는 줄 알고, 뭐,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리도 안에서 유아 같은 자들을 굳게 하려고, 어, 믿음에 과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게 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도록 교회 안에 어른이 되도록 안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이들 특징은 늘 뒷정리를 해줘야 돼. 그 사람 뒤에 쫓아가면서 다 정리를 해줘야 돼. 어린아이들 뒷정리 절대 안 하죠. 자기 놀기 바쁘고 자기 할일 바빠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안 씻고 자기가 볼일본 것도 안 치우고,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성인이 된다,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구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규모 없는 자들을 이제 규모 있게 하고,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뭐 애들처럼 자랑병에 걸려가지고 뭐, 뭐가 뭐진 자랑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에. 어른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기 때문에 굳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깊고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뭐 인간과 죄에 대해서도 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목표가 있어요. 사람을 신과 같이 만들어 갖고 교통하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에 자라서 그그 그 창조주로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비조물과 그런 즐거움을 나누려고 했다 이 말. 그러니까 그걸 하와도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고 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시험받아 타락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네? 성경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책의 사람이고 네. 기도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고그렇지않아요 뭐, 철저히 어른처럼 그렇게 뭐다 배려하고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진리를 사, 삼, 진리를 다른 책은 봐고 다른 영상은 봐도 성경 책, 일반 책도 안 봐요. 그런 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 책에 사람이 돼서 진리를 삼고 그 진리가 과연 어떤가 그런 것 안에 그걸 고개 목숨을 걸어야지 네? 금을 얻는 것보다 진리를 더 삼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시험에 안들고 어른이 되고 굳세게 되는거예요 그런거 안하고 저절로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골로새에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되는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훈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굳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런 그런 것들을 받아 누려 이게 결국은 사실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더 아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만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더 굳세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다할줄 알. 자기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어, 자기 이제 생, 생명도 늘리고, 에? 자기 재물도 늘리고, 지식도 늘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죠. 어리, 어릴 때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그게, 그게 하나님이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지 않으면 알수 있는 게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굳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주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께서 굳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도초에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나 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등등을 참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신님의 인도하에 사서에게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여 그 말씀에 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일을 하여야 요동치 않고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게 안되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이렇게 안하면 구세게 되질 않아 바울이 후에 에베소 교회들을 권면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시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토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토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사랑 안에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가. 그래야 자라간다. 시험에 들죠. 그거 안하고 세상 보세요. 세상 보면 다 유혹거리 아닙니까? 다 먹을 거 입을 거또 누릴 거 지금 얼마나 그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지요. 먹을 네? 먹을 거 쫓아다닌다. 또 입을 거 차, 찾아다닌다. 또 누릴 거 찾아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이게 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뭐뭐가 어디에서 금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보화가 떨어지는지 잘알아요 한시적인 보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늘 그걸 그 일을 참된 보화를 누리려고 부차적인 것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구센데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어른이 될수 없. 맨날 어른이라고 해봐도 선질로 알아도 맨날 넘어지고 예? 다른 사람들이 뒤척 뒤치다 거리 해줘야 돼요 그런 그런 모습이 돼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혼란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혼란이라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안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다 이긴 그 승리한 그런 전쟁을 우리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질 수도 질 줄도 모르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에요. 죽어도 이기는 거죠. 고난 받고 죽어도 이기는 싸움. 그 주님이 분명히 죽어도 이기는 싸움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 하나 건드리면 뭐 난리가 나지. 자기가 죽는 것처럼. 오히려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인간이. 교인들도 그래요. 자기 하나만 조금 건드리면 죽이려고 달려들. 은혜가 없으면 환란이 뭔지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환란이 뭔지 모. 그리스도인들은 아가도 굳세게 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구세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토만 따라가는 게 구세게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런 사람이 그리토만 높이려고 하고, 그리토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를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끼어 넣습니까? 절대 못 넣는 거예요. 자기를 끼어 넣으면 죽는 거예요. 어린애, 애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느라고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토에, 그리토를 미워한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단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흔드니까 우리는 고난을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살려고 하면 안되고 고난을 자원해서 누려가려고 해야죠.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은 큰난을 기꺼이 받아서 그것이 신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부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게 나와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미혹되면 주님을 떠나요 한시적인 영광에 눈이 뒤집어지면 다 주님을 떠난다니까. 아주 점차 점차 이게 수렁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문화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무섭고 문화라는 걸 위장해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이라는걸 그 빙자해가지고 다가와 우리를 아예 저쪽 일에는 아예 눈을 감게 만들어 버볼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환란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걸어가야 할걸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그 삶의 첫 첫 번째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우리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건 결코 여기 뭐 부족처럼 십자가 목걸이 달고 귀걸이 하고 뭐 이거 뭐 반지 해가지고 그렇게 악세사리로 누릴 게 아니죠. 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사형 죄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토인의 삶은 그 출발부터 환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등에 나옵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부터 사실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그리토도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환란의 연속입니다. 물론 내면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외적으로는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환란당하는 것이 저주인양 주장하는데 이는 진실로 거짓된 복음입니다. 저들이 평강하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냐. 우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울은, 아, 예레미아는 예, 오히려 이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공의와, 예? 공의와 정의를 다 버렸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 버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가난 문화에 동화되가지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가지고, 어 그걸 따라가니까,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어 이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은행에 돈 저축하고, 뭐, 그런 걸로 자기 그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전지에 전지를 더한다. 예레미아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평가를 그렇게 받아요. 선지할 통해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로만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게 결국은 껍데기로 따라오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중에도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모든 모든 구약의 그뭐 제도와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모든 형식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그언약의 열심을 특심으로 보이셔가지고 그 망해야 되는데 또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돌이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 주님의 열심이지 신자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열정이 그 일을 끌어낸 거죠. 그냥 우리는 진짜 고난 받는 게 영광인 줄 알아요.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영광.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부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일만 하.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근데 그 형통하는 게 아니라 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부자가 뭔지 가난하지만 진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게 뭔지. 주님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우리가 부요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로 부요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 진실 진리, 생명을 가르치, 그걸로 그그 그 안에서 굳세게 해. 예수 믿고 그냥 평통하고 잘 사는 걸로 그거 아닙니다. 그 이건 반쪽 복음이고 싸구려 복음이고 아주 저기 위장된 복음의 사이비 복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뭐형통하이 아니고 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근데 뭐그다 주님 내다 보시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니까 지금도 그그 그 당시에 지금 앞으로 몇천 년도 그냥 며칠 앞에 일로 내다 보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내다 보시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그 그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냥 뭐 형통한 거 자기 그뭐잘 하나님이 조금 형통해 이게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게 봐주신 게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소문이 났, 났지만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죽죽 죽,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영광이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토인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환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주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13절에 에 길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의 징계하심을 뭐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우리 를 영화롭게 하셨지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걸 씻어내신다고 고난을 주신 그게 용광로 같은 거죠 고난이 그래서 우리를 정금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얼마나 정순된 존재로도만. 드 만들어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연약, 세상의 구조적인 아까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의미의 징계죠. 적극적인 의미의 징계는 주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광이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볼줄 아는 사람은 그칠카같그 그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을 봤잖아요 담메석 도상에서 현, 현실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하물며 주의 백성으로 환란을 겪는 것은 아주 당연한니다이 부분은 읽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이 미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겠죠. 사단이 얼마나 겸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역무하네요 그냥 우리가 한가하게 내부를 그냥 아, 열심히 살아도 아, 자,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할 인생이야. 그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요 믿으려고 하면 잘못 믿게 하고. 예?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하고. 또 믿고 나면 잘못 믿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끝까지. <웃음> 순간순간 사단은 요사한 그 요망하고 간사한 칼을 빼 들고, 타오르는 욕망으로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여 타협하도록 하고, 어려운 일을 피해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도록 하고, 고난받는 걸 피해서 아, 가게 한. 사단. 어, 그, 너는 그 정도 했으니까 잘했어. 그 영광도 받아야지. 그리고 편히 살아.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하는 것이기에 환란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환란이라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기에 많은 환란이라는 복수형을 썼다입니다. 한번 겪고 과거로 겪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환란이 아직. 그런데또 주님은 위로가 있으니까 이 환란 속에서도 명경지수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지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이 있지요. 세 번째로 한 일은 뭔가? 교회들에서 이제 각 장로를 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어 교회를 세우시지만,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를 세우십니다. 그 목사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목사를 세워야 하고 그 목사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 분명히 사도의 직분과 구별되는 장로를 언급하면서 한 지교회가 이렇게 사도에 의해 인준된 장로들에 의해서 양육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앞장서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총알받이 하는사람이에요 신자로서. 앞장서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앞장서서 고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고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이거다 하는 걸 먼저 보이는 게그 장로들이죠.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다 그런 거예죠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런 게 없으면요, 이런 게 없으면, 방법론에 빠진다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가는 건데,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안 되는 거는, 교회가 안 되는 거는,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뭐가, 아, 목사가 설교 잘 못해가지고, 아니면, 아, 이 교회가, 무슨, 그런, 그런, 그, 어떤,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뭐, 실질을 잘안 해가지고, 그런 방법론을 얘기한다. 교회는 그리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도가 다르다. 물론, 가정도, 사회도 다그리도가 다스리는 거지만, 이 교회는, 특히,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니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말재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는, 고린도전서 1장, 2장, 그게 나오고. 하나, 우리가 가서 그런 그 신학을 배우지만, 그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성신을 의지해서, 내가 말의 지혜로 아니라,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실질이죠. 실제죠. 그래야, 자기 영광을 안 드러내지. 아 설교 잘해가지고 뭐 그런 소리 안 해. 실력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좋아서 목회 잘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하는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다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그런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절차를 생각해보면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택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로톤의 산테스 그 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회의 때 손을 들어 투표하여 택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가고자 할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도 수리안도요 성도들에 의해 서 세움을 입었지만 성신이 세우신 거를 확인했잖아요. 성신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기 재주로뭐 하는 게아니에요재주로 하면 그 선줄로 아는 사람인데 그건 망하는 거죠. 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1 0장 9장에 그런 게 나와. 자기가 뭐할줄 안다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뭐 복금을잘 쪼개가지고, 예? 자, 이, 저기, 이, 아이 컨택 잘 해가지고, 아 전달력 있게 잘 해가지고, 아닙니다. 전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몽고만 읽고 말았어요. 성신께서 일하지. 근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어, 저 사람 학벌이 좋은데, 학벌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스펙이 좋아가지고 뽑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을 보고 취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신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신의 인도를 자들을 통하여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적합한 자를 자유롭게 세우되 사도들이 사회를 보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을 생각하러니까 성도들이 다 신령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택해서 사도가 그걸 인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디다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이, 이게 교회의 일꾼은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물러갈 때 물러가야 되고, 주님이 세우실 때 세울 사람을 세울 건데, 그런 각성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죠,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신자들 마음에 드는 자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들 임의로 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생기고 아니면 자기가 사도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여 신자들의 선택을 무시한 채사역제를 마음대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교권이 잘못되기 때고 아니면 그 이제 회중의 교권을 줘버리면 회중이 마음대로 장로를 세워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게 이제 맨날 싸움이 되니까 목사의 교권과 치료의 교권과 회중의 교권 이게 맨날 서로 정치 싸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면 이제 힘겨루기하다가 힘이 없는 사람이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불러다가 또 쓰는 거. 어,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어, 잘하네? 하고, 이제, 그,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그, 순회 사역, 돌아가면서 한 일이 이세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냥 교회를 세워놓은, 복음 전도 해가지고 교회만 세워놓은 걸로 끝, 끝이, 끝이 아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일에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중차대함을 알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한계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 더욱 겸비한 태도를 취하여 그렇게 먹는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강구한 사람이 곡기를 끊는 것은 이 죽기를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일이 중요한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장로를 세우는 일. 스스로 뭘할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은혜의 방도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성신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신께서 결과를 내신 거죠. 그런 그 과정이, 내면적인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온전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자기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사역의 결과로 나온 자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냥 나눠기만 한게 아니죠. 그잘 돌보려고 해산의 수고만 한게 아니에요. 그 유모처럼 기르는 수고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걸생각합니 교만한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을 무시해 항상 머리 꼭대기에 앉아 가지고 오늘은 뭐 제대로 말했나 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했나? 이렇게 따지고. 음,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만 하네?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웃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설수 있다고 늘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돈, 건강 이게 자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즉시 어두워니다 교회는 진짜 굿센 사람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겸손하지요. 그러고, 그렇게 뒤치다거리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설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은혜를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고, 누린다고 해도 다 거짓된 것 뿐입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귀환해고 보고하고 1차 전도여행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